내가 금수저였으면 나 중국 안 왔어. 네. 나 중국 안 왔어. 난 진짜 금수저였으면 어, 나도 미국, 일본 갔지. 일본 왜 가요? 이 중국에? 아, 미안해. 꼴통 대라는 오해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유학하면서 너무 억울해서 이건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 부분인데, 저희가... 아무리 유학생 전용으로 시험을 보고 보통 이제 여기에 있는 현지 애들보다 시험이 쉽긴 하겠지만 은 저희가 외국어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것도 중국어로 시험을 보잖아요? 진짜 어렵거든요. 그리고 입학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대학에 들어와서 수업을 어떻게 따라갈 거예요? 외국어로 공부를 해서 그걸 따라가는 것도 어렵지. 그리고 제가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이제 중국 학교의 졸업 논문 이 수준이 한국의 대학원 졸업 논문 수준이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꼴통대가 아니에요 다 꼴통대가 아니잖아요 한국도 명문대는 명문대고 꼴통대는 꼴통대지 여기도 다 그런 거거든요 나좀 억울해 진짜 대한민국 대학교 같은 수업을 받고 싶다 라고 하면은 중국에서 똑같이 대학 입학 수업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이세 개가 시험이 다 달라 예를 들면 북경대를 가려고 하면 북경대 시험을 따로 준비해야 되고 청대는 또 따로, 인민대도 또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걸 준비해본 사람으로서 세 가지 시험을 다 다른 날 보거든요 유형도 세 가지야 중국어로 또 이걸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면 막 그런 거있나요 수학도 다르고, 영어도 다르고 그럼요 범위 자체가 달라서 다 공부해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난 이제 머리 터지는 거고 되게 억울하겠죠.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스펙이니 뭐니 하면서 통역 알바도 다니고 코트라? 그런 데 가서 인턴도 하고 코플도 따고 자기네들끼리 막 창업 동아리도 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그럼 이게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온 또 하나의 편견이지 않을까? 진짜 많이 억울해요. 공부 열심히 해온 사람으로서 밤보다 코피 흘려가면서 했을거 아니에요? 코피는 안 나와요. 놔둬... 라고요? 기피까요커피냥 사랑. <웃음> 윗돌이 얼마예요 8,000원? 바지는요? 5,000원? 제거 바지 8,000원 윗돌리한 12,000원 될거예요이 금수저 참 많이 나오는 말 같아요 어디 유학을 가도 미국을 가도 너 금수저냐? 중국을 가도 너 금수저냐? 유학을 가서 금수저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한국에서 대학교를 나오는 게좀더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해요 지금 대한민국 그냥 평균 대학교 한 학기 비용이 지금 제가 다니는 하, 학교 1년 비용이랑 맞먹어요 거의 에다 흙수저들이잖아 이거 바지만 5천원 이렇게 빠꾸날라 그래요 얘 바지는 심지어 그럴게. 지금 제 바지 지금 보실래요? 참 내가 금수저였으면 금수저니? 라고 했을 때 응! 이라고 했겠지만 응! 이라고 말도 못하고 아응 어, 음. 애들이 오히려 금수저라고 생각해서 몇몇 친구들은 나는 금수저에 편하게 사는 줄 알고 나를 부러워하면서 이제 약간의 자격지심을 갖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다 똑같은데 나도 밥못 먹어서 막 굶기도 하고 돈 없어가지고 이제 용돈 모질러가지고 막 알바 여러 개 뛰고 이렇게도 하는데 이게 그냥 유학하면 금수저가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오해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좀학비에 대한 지원이 좀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알바를 구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막 진짜 이런 경우가 진짜 있어요 밥을 못 먹어서 막 굶어. 그래서 중국에서 라면이 3 원짜리 라면이 하나 있거든. 3 원? 그걸 하루 하나, 하나 먹으면서 버티는 애들도 있어요. 오버하겠다고. 솔직히 웬만큼 돈이 있으니까 중국 유학 가는 거 아니야? 아니요 진짜 빚져가면서 중국 유학 오는 애들도 있고 밥못 먹어가지고 진짜 냉면 국물에 단 말한. 돈 없어서 더 서러워 중국. 사랑 친구도 못 가. 내가 금수저였으면 나 중국 안 왔어. <웃음> 나 중국 안 왔어. 난 진짜. 난 <웃음> 미국 갔어. 나도 미국 일본 갔지. 일본 왜 가요? 미안. 자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모두 커플 이야기들입니다 그냥 여러뜰거예요 여기여기? 여기, 여기? 전송하셨나? 어 저희가 얘기했었던 커플의 이야기들인데 응. 이게 커플끼리 엉덩이를 때리려고 묶고 하든 이런거는 저희가 신경쓸 바가 아니잖아요 동거를 하던 너 아니면 진짜 응. 우, 네. <웃음> 좋아하잖아 <웃음> 부뭐 <부끄럽고. 웃음> 하여튼 이런 것들을 얘기한거지 모르는 사람이 하룻밤을 잔다거나 아니면 그냥 좀 문란하게 논다 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진짜 의외로 왜냐면 저도 솔직히 말하면 중국에 오기 전까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냥 중국 가면 야동물이 왕국이래 다리 건너 다 아는 사이래 이런 얘기를 듣고 왔어요 근데 전 이거를 좋아하진 않았어요 유학생들이라고 그런가 관리가 없어서 문란한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조심스러운 분이 많아요 진짜 이게 한국은 다 한국인인데 그한국이는 전체 나라에 분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 베이징이라는 작은 사회 안에 한국인이 있다 보니까 내가 아는 애, 쟤도 알고, 제가 아는 애, 내가 알고 이렇다 보니까 좀 뭔가 함부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방적인, 물란한 그런 걸 하기에는 좀 많이 위험해요. 내가 어떤 소문이 날지도 모르고 정말 그런 거를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면 뭘뭘 뭐, 하든 뭐뭐 상관이야. 아 그거요? 뭐야? 여기 찌찌찌라고. 아무튼. 그럼 물란한 생활을 즐기던 말도 이제 내가 그런 소문이 퍼져도 상관이 없다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보통 여기서는 다겁너건나는 겁나 사이고 이렇다 보니까 많이 조심스러워요. 저도 정말 소개팅을 이렇게 들어오면 되게 좀 부담스러운 데 뭐,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인가 이게 막, 아마 전남친의 친구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사회가 작아서?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시작이 쉽다는 거는 사귀는 커플 사이에서의 이야기고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오히려 그 시작이 더 어려워요 커플이 되는 과정이 더 어려운 거 같아요 확실히 오히려 시작을 하고 그 사람이랑 어떤 관계를 진정을 나간 다음에 헤어지고 나서 다른 사람이랑 사귈 때 거기들 더 하게 되는 거죠. 도망칠 그래서, 곳이 없죠, 진짜. 이 사람들 내가 채찍질 할수 있을까? 아, 그, 너무 멍청 같은데. 미안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동물의 사회다. 대부분이 그렇지는 않아요. 진짜 극소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애들이 좀 물을 흐리기는 하죠, 사전 그런 애들은 안 놀아요. 나는 순수하거든. 어? 채찍질 받어 <웃음> <있다. 웃음>